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했다. 30대 남성이 배우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안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배우로 최근 긴급 임시 조치에 따라 남편인 A씨와는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아침 흉기를 구입한 뒤 B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했다.